아이씨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 색깔이 잘 맞긴 해. 나 약간 근데 검정색, 입고 갔었잖아. 맞아 맞아. 나 검정색보다는 밝은색이 좀잘 어울리고. 일단 어느 케이. 와, 근데 언니가 이 옷을 이런 색을 입은 게 처음이야. 화이트도 뭐, 아니고 오트미 이런 대열 자체를 입은 게 처음이잖아. 맞아 그치? 맞아. 맞아 어. 언니 옷 많잖아. 어 지금 옷 빌리고 있어요. 옷좀 빌려줘. 아니 언니 옷 많잖아. 언니 옷 입어. 아내옷 질려. 원래 여자들은 그런 거 알지. 좀 뭔가 입으면 질리는 거. 추천 추천 좀 해주세요. 핑크 색깔요. 이게 뭐예요? 이거 옷거 이거 반스 아니? 이거 반스 아니냐고. 뭐야? 누가 <웃음> 앞뒤지도 모르겠어. 아, 여름에는 원래 그렇게 이게 입은... 이동 이게 앞 아니야? 어그게압어그게 어, 그게 이분 동 마음도 이렇게 입어줘. 예쁘지? 이쁘지 색깔 예쁘지? 근데 그 속옷을 내가 이거 투명 끈을 갖고 왔는데? 블랙이 섹시하게 입는 거지. 아 그럼 가는어 그럼 가는 그리고, 그리고 다른 음. 것도 있어. 이거 완전 러블리 끝판왕 어, 러블리 어, 좋아요 러블리. 예쁘지? 여고뭐 뭐 하시나요? 이거 리본 이렇게 빼서. 아저 내일 친구랑 놀러 가는데 근데, 그 근데 왜내 옷을 빌려? 아나옷 질려서. 너내옷 입어. 어, 사! 아 나도 안 사. 고 뭐. <웃음> 이런 거 어때? 아니 도대체 뭘 그래. 입고 나한테 주는지 모르겠어 천거적대이도 가지고 있는 데 이거 위에 옷이야 밑에 옷이야? 이거 밑에 옷이야 이가입을 옷. 이거 불라 아니야 그냥? 이게 아니, 불라 아니냐고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옷이 걸쳐봐 그렇게 입어봐 이거 뭐야? 저거 방탄조끼 방탄조끼 이거 약간 어벤져스 된거 같은데? 이거 <웃음> 그 슈트 아니에요? 소드? 아니 이거 가슴이 없어서 안될거 같은데 얘는? 아니 야 내가 내 가슴을 좀 숨길 수 있는 거 <웃음> 해주면 안 되니? 아니 뭐다 거대기. 아 잠깐 걸레 갖고 와야 햄버거 들고 와가지고. <웃음> 아 지금 자기 안에도 그런 거 입었으면서 어이가 없어. 벗어봐. 아 근데 이게 끈이 얇은데 소고 끈이 더 길면 좀. 아 소고 끈 필요 없어. 왜냐면 내 이거 갖고 왔거든. 아니 근데 그 나는 소고 끈 갖고 있기가 너무 귀찮 아니 아 소고는 안 보인다니까. 이거 위에다 이렇게 입는 거야. 아 그래. 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다 이렇게 이렇게 다 뚫려 있어. 어 그럼 나쁘지 않은데? 어 예쁘다니까. 언니가 오케이, 이걸로 할래. 미더한세서리 빌리러 가아 그래 언니가 악세사리 예쁜 게 자, 많으니까 이 블랙에다가 포인트 줄거자리더너 액세서리 좀 빌리자 언니! 지금 지금 뭐해요? 재밌어 보이네 또 나가? 어? <웃음> 나 액세서리 좀 빌려줘 그럼 이거 할까? 이거? 이거 <웃음> 아니 이거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 어디 또 나가시나? <웃음> 야야! <야요>. 어? <웃음> 어? <웃음> 넌 뭐해? 아니 나내나옷좀 빌리려고 그럼 정은 오빠한테 빌려 정은이한테? 정은이한테. 정은아 너뭐 액세서리 있니? 아니 근데 저, 옷을 왜 빌려입니? 아니 우리 약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알바? 어? 오 박다 이을려고 알바? 불러요 알바? 알바? 가족한테 알바? 너네 왜그 방으로 가? 아니 뭐 너네 뭐 예쁜 옷이 없나? 뭐해? 야 영종아 너 악세사리 좀 있지 않아? 난내 얼굴이 악세사리야. 오늘 <웃음> <언니> 이거 입어볼래? 그래? <웃음> 어? 어? 아니 이거 레이스 이런 거 언니 안 입으니까 한번 도전해봐. 오오오 핑크 색깔! 어나 섞어! 나 이거 섞어! 나, 나, 이거, 나 이거 입어! 입어. 야! 너는 뭐하는 거야? 아,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싶었어요. 게웃기니게 이거. 아이거 이렇게 잡으시는데. 아, 너무 예쁘다. 선생님 아, 그가디건 잠깐 벗어 보세요. 이거 완전 내가디건벗어 보세요. 할머니 가슴이 굉장히 크시네요 아, 내 뜯어 주는 거 아니겠지? 너무 예쁘다. 예쁘다.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예쁘다. 이거 내가 입을 내가 입래이리거딱인니 아니 이게 안거 어떻게 이게 안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네, 이거네. 여기다 손 넣어 볼래? 터질 <웃음> 어,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나 학생이 이거 이렇게 내건디 이거? 아니 디테일 한번 찍어줘야 돼. 이 디테일. 을내건디 이거? 큰일나. 이거 하체가 그냥 어, 아! 지 아, 아, 하지마. 아, 아, 아, 하지마. 아, 아, 하지마. 뭐 아, 하는 거야. 나가. 아 이거 재밌어 보여가지고. 아 너네도 그럼 너네도 서로 어. 저, 서로 바꿔 입어봐. 어. 와그럼 어, 올래요? 남자들 어 우리는 여자들 거로 지금 바꾸고 있으니까 남자 남자들끼리 바꿔봐. 야야 미도야 너도 이거 하나 바꿔 입어봐. 어. 너도, 입어봐. 너도 너도, 너도, 어, 어. 아, 너도 어. 너 너도 미도 입어봐. 어머. 우리끼리 한번 바꿔봐 볼까요? 네. 미도야, 너는 이레이스 치마 입어. 이 원피스가 아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근데 사실 나도 여기 맨투맨을 항상 입긴 했는데 이걸 한 이걸 입어. 어, 어 완전 완전 간신하겠는데? 야얘 이미 어. 팔이 뺐는데. 어. 나가라고요. 아 왜? 나도 좀 찍자. 어, 어. 아니, 어. 아 뭐야? 아니 오 난가라 입어? 야 너네. 아 일단 뭐... 너네부터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다 같이 바꿔. 뭘 해? 저형이형옷 입어볼래. 요 아이씨. 어서 지금 입어볼래. 얘들아 그러면 아, 야 얘들아 예, 그러면 일단 영등이 옷으로 너네 갈아입고 와 우리 여자들은 내 옷으로 다 갈아입고 올게 아 오케이 이렇게 아, 해서 우리 일단 3대3 소개팅 느낌으로 어 아니 어, 아니 자세... 아니, 아니, 어? 어, 어, 아니, 자세... 아니 아니 3대3 소개팅 어, 어, 와이 이 자세 이거 완전 그건데? 3대3 소개팅? 어, 와, 자세... 자세... 아니 빨리 갈아입고 와 우리 좀 이따가 짜잔 3,2,1 하면 소개팅 하자 <웃음> 이 알겠지? 이 오시고 우리는 영등이 옷? 아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바로 가세요 그리고 우리 영화, 이따가 만나 이따가 만나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 형아 형아도 옷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보여주자 어영둥이 옷? 아 이거 영둥이만 소화 가능한 거야 영둥이 같이 생기는 애만 소화 가능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다다다 준비하네 아 내가 전혀 입어보지 않은 어... 컬러가는데? 거정훈이형 딱입니다 이거 형형 뒤져요 진짜 그래? 형 그냥 입다 뒤져 뒤, 뒤, 뒤, 뒤진다 뒤져 뒤진다. 아! <웃음> 뒤진다 했잖아 입으면 아씨아 아, 이따 뒤진다 는데왜 뒤진 거야 지금 어 진짜 뒤질뻔했어요 아, 아 아니 이미 요 준비가 됐습니다 어. 영둥이 3명입니다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어, 오늘 완성해줘? 오늘 뭐한잔 아, 그러면 한잔한기울일까 한, 한 이렇게? 한잔기울지까요 오늘? 자 이렇게 한잔기울 이거야 <목소리> 누나 누나도 오늘 한잔 해? 이거야 누나도 오늘 한잔 해? 누나! 들어가도 되나? 아 영둥아 아 누나도 진짜 존나 예쁘네? 누나 예쁜데? 누나 오늘 존나 예쁜데 뭐 진짜? 누나 오늘 한잔해야겠네데아 진짜 오늘 한잔 먹다 그냥 지식가? 오늘 그냥 <목소리> 죽는 날이야 그냥. <웃음> 그냥 나 그냥. 그건 그건 아니죠 요 옷이 바뀐 건데 왜 사람이 반. 바.. 그러니까. 바... 뭐. 아 영동아. 충격이 아니 아니. 나누나누나싫 아아아아 어? 아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나가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불불 불. 야, 고다니라너 불! 시라. 불시 그냥! 싫어! 라 시라. 시라. 시라. 시라. 라 싫어 싫어. 시라. 시라. 시라. 시라. 시라. 시라. 시라. 시라. 시라. 나라 시라. 시라. 시라. 시라. 뭐나 자신. 그냥 좀비임. 좀비임 좀비. 그냥 좀비임 좀비 좀. 좀비, 좀비. <웃음> 그냥 <웃음> 개 느낌. 소개팅 진짜 잘못 나온. 아니 저저 소개팅 저 소개팅 저. 아 방이 그냥. 아니 사진 누가 보냈냐 나가리 나 다른 사람이야잖아. 그러니까. 누나 오늘 정말 아실까? 아니 너네 몇, 몇 년도생이야? 오늘 날이. 우린 그냥 이쁘면 누나임. <웃음> 그럼그럼함 <웃음> 아, 인정? <웃음> 인정! <웃음> 아니 그래서 까불지만고 몇살이냐고 저... 누나 그냥 앞구름이 뒷구름 해도 그냥 우리가 한살 어림? 아저 아저씨, 너는 아저씨, 너무 열살 많아 보여. 너무 열살 많아 보이는데 나은열살 남자고 근데. 나만 보고 있어. 누가 하는 거야? 진짜 임 진짜 임 <웃음> 진짜 이 <웃음> 이러지 마. 저희 뭐 어때요? 연근이 세면너네 혹시 내 이렇게 입고 약속 갈 자신 있어? <웃음> <웃음> <웃음> 완전, <웃음> <웃음> 완전, <웃음> 완전 가능임아나나 이거 이거 꽂을까 했어. 꽂아 놔야 됨. <웃음> 이거 임 이거 임. 이렇게 나가면 진짜 동, 여기 <웃음> 할머니도 고싶네 <잡고> 진짜. 왜 <웃음> 할머니?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완전 요즘 MZ룩이에요. 다왜훑어보고 <웃음> 뒤돌아? <웃음> 이게 진짜 MZ룩이야. 나는 <웃음> 나는 둘다 보고 지도냐고 자꾸. 아니 풍러잉. 오빠 오빠들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입고 나갈 거야?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진심으로. 진심이야? 진심으로. 아니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 진짜 진짜, 안...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안경 안 썼으면 좋겠어. 오. 이거 문희준 님 머리. 야 오. 오 어,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 아니. 어? 아니. 아, 아, 개가리 봐 봐. 학교들 아까부터 뭐? 열살만니어천이 자꾸 놀려. 죄송다. 죄송. 죄송. 자, 죄송. 야이거봐이거기 이거임? 이거임? 이거임? 이거임? 이거임? 완전 임이이거 이거임? 이거임? 이하임 이거임? 이거임? 이거임? 이거임? 이거임? 이거삼이진임이거 이거임? 이거임? 이거 이거임? 이거이 아, 그런가? 근데 미도나도 진짜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그치? 아, 해야... 사이즈가 완전 짝인 땅인데? 어, 어. 너무 예뻐! 응. 연준아도 원래 이런 스타일 입지 않나? 맞아. 맞아. 응, 가끔 어. 그러니까 음. 스타일이 막 그런 게 아니라 다, 다 다양하게 입는 분들이어서 음. 크게 막 이질감이 없는 데낌 그것은 노잼이다? 솔직히 재미는 우리가 좀더 있지? 게노잼 맞아. 그건 인정. 재밌으려고 한건 아니고? 아니야, 오늘 너 너가 너가 어깨 내려주면 재밌어. 아, 노출? 응. 쌉가능재 나 이거 한참 타냅다 이거 진짜 대박임! 아이 좀 야한 옷이 야이거 너무 야함! 아 근데 일단은 빨리 일단 아니 너가 그 별로랑이 아니라 일단 가잘고 싶어 내옷까지가않 그러면 이 그만 놀림받바저 다음에는 개갈이 하 어디 입어볼래 저기는 미더나 그리고 여기는 준호형 오케이 오케이 아 재밌다 근데 한 번쯤 김영둥이인생을 살아보는 거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너 이렇게 야와 청청이야 와 우리 영등이 이렇게 오! 언니 <웃음> 이거 이 입어야겠다 이게 나을 것 같아 오케이 get out, get out, get o u 오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웃음>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이아불편하어너거 안해? 아이아기획가 의도가 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아이 아 이렇게 늦게 들어오 어떡해 아이씨 왜기획가 의도가 있는데 내가 원래 아, 이렇게 어어 성격이 어어 안 좋아? 아 삐지지마 삐지지마 삐지지마 안아줘 뽀뽀해줘 뽀뽀해줘 아이 아니 다안 됐대? 끝났어요 저기 나 아까 아한번 보러 갈까요 저희? 다 됐는데 왜안 나와? 아 준비 다 준비 다 됐나요? 네 들어오세요 들이 아, 나와 이들이 나와 아글 아아그 그게 아닌데. <웃음> 저 뭐야? 이 <웃음> <깃살봐, 웃음> 아, 야짜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 <웃음> 아, 이거 이거 진 아, 이거 아, 이거 진에바진 아, 진짜, 에바진 아, 이거 아, 진짜. 아, 진짜, 에바 아, 진짜, 이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 아, 진짜, 이거 진 아, 이 진짜. 아, 아, 이 아, 이 <웃음> 꿀, 꿀과 목젖과그 크리에이터 유튜려나아고아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아아아 야, 아, 아 얘가 욕해. 아유, 그래요 빅리, 야 얘가 욕해. 나한테 욕했어. 아, 잠깐만. 누구 받아냐고난 아니야. 진짜 별로네. 진짜, 아, 진짜. 아저 저거. 저번에... 근데, 근데 어떻게? 잖아나 이런 못생긴 체끼지 몰라? 난 <웃음> <웃음> 저거 아니래요. 저거 아니래요. 난 이래요. 아, 어, 미도 일단 멋있긴 한데 뭔가 다 아파 보여 약간. <웃음> 양미 병양미. <웃음> 아이 포즈가 진짜 시기미초예요. 이거 이거. 어? 이거 뭐야? 나도 개소리야. 아, 아니야. 윤유진이야, 이거 시기미야 <웃음> 이거. 우리 우리 내일 이렇게 미팅 가면 어떨 것 같아? 나는 아까 영준이 컨셉보다. 는 <웃음> 아니, 너무 훨씬 낫지? 아, 아, 훨씬 아, 진짜? 어, 진짜? 실패는 없다. 아, 아, 그래? 미팅 갈 거면 어. 아. 이거 훨씬 나을 것같 다음 마지막 누구를 가려고 볼까요? 마지막 정훈이. 마지막 정훈이랑 유주 옷. 아, 오케이 오케이. 연주 옷은 okay, yeah. yeah. 없어요, 그냥. 갱얼씨 옷들이라서 아 좋아. 아 좋아. 아아! 아이 아, 그러 이제... 아, 아, 아 예, 어요아 지금 완전 대박이야. 빨리 빨 아, 그러 그런데... <웃음> 아, 아아 약간 늦었긴 한데 그게... 괜찮아요. 아아. <웃음> 아, 아. 일단 모였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 야, 집주 집주 집 아, 저희 스트레 아, 응. 체인 아, 했으니까 한번 해보 어. 아, 까아 진짜? <웃음> 아 진짜로? 아, 번 시작을 하 아, 에오! 아, 일단나 아, 테까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오케이네 오케이네. 저희가 어떻게 문 열어주실까요? 준비를 했나봐요? <웃음> 아, <웃음> 했나봐요? 했나봐요? 아, 떨리는데. 자, 열어볼까요? 와, 어, 반짝반 야, 야, 뭐야? 아, 아, 연주가 세 명이야. 어깨를 이렇게 언니의 어깨를 드러냈어요. 아, 아 너무 이 대박이네. 아, 왜이 어깨를 안 드러냈는데 이쁜 그러니까. 어깨를? 아, 진짜 어울리는데? 어 지금 안신 진짜 올리네. 어, 진짜 대박이 당네. 야, 저 잘. 네. 그래서 그럼 좀 넓은 자리 좀 옮기실까요? 예예예. 네, 네. 네. 방이 좀좁으니까 아, 네. 너무 야. 대박이네. 와, 야, 너무. 아니 존나 느낌 있데 진짜. 어. 네. 갑자기 이런 말씀들이 좀. 네네네. <웃음> 아니 <와, 웃음> 솔직히 <웃음> 갑자기 이렇게 여섯 명이서 모인 게 이행복이다. 게이게보이다 그렇죠. 이행복이죠. 행복이죠 이행복이죠. 이행복이죠. 제가 하려던 멘트를 어디 그렇게. 굳이 못 들고 가져가 셨어요 그냥 당신이에요. <웃음> 당신이었나 그냥.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이게 연주 의상만 보니까 아 되게 아 패션에서 또또 이렇게 아니 어떻게 기타 핏들이 이렇게 다 살아 있을까? 아 그러니까. 아야 어. 어, 유진 누나도 지금 패션이 너무 멋있어. 유진이도 아, <웃음> 역시 내 파트너다. 역시 내 파트너다. <웃음> 김영동 <웃음> 조심해라. 은가 <웃음> 보고 있냐? 그럼 어떻게 또 내일 뭐이 의상대로 나갈 수 있을지. 난 나간다. 어 우리도 나가는 거네. 진짜? 진짜? 면열? 어 면열? 어 리준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열치열? 어 황치열? 어? 내가 이런다고? 내가 이런다고? <웃음> 내가 이런다? 나나 이런 거못 하는 거. 못하는 거야. 어, 나 아니, 제가 진짜 영등야에서 요즘 좀 배우고 있습니다. 아, <웃음> <웃음> 영등이한테 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그럼 우리는 우리 우리 그, 그 룩은 어떤가? 아니, 약간 약간 유승로 같기도 하고. 맞아 비슷한 거. 어 약간 비슷한 면이 없잖아 없잖아 있을 수 있잖아요. 음.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빨리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아그연준에도말씀해 주시죠. 일단 옷이 전체적으로고급스러운것 같아요. 음, 아 맞아요. <웃음> 우아함이 있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우아함이 있다고요? 네. 그래. 마냥 뭔가 파격적인 느낌보다는 오오오. 약간 우아함이 있어매 메아리 같은데? 이렇게 어, 한 명이 막, 한 명이만 한 명이만... 막한 도돌, 돌릴 거래. 아 우리가? 아, 아, 아 우리가 우리... 빡! 빡! 왜 저래? 무서워! 일단 다한 번씩 다 돌아 봤으니까 진짜... 진짜 각자 입어보셨지만 진짜로 내 이대로 약속을 가셔도 음. 거리낌이 없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음. 나는, 나는 이 남자 3명의 조화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 한 명이 3명이 있으니까 저 미쳐버릴 거 같아 <웃음> 맞아, 맞아. 우리가 한 명씩만 있는 게 어, 이유가 있는 거야 맞아, 맞아, 한 명의 캐릭터가 맞아. 있는 게 중요한 거고 맞아, 맞아, 맞아. 한 명씩 할 일이 맞아. 있는 거야, 거야. 그야멘스 그래. 어. 좋다 야 그거지 그거지 그거. 뭐 그러면 좀한자 뭐... 살짝 그 전에 여러분들이 모님은 <웃음> 한장 하셨는데, 한이한장한장한가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한해한